오늘 출력이 너무 좋네요 그니까요 뭐 줘야 요 여기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네요 안 보이는데? 응. 원래 작은 게좀 별거에요. 작 거요? 응. 할수 있어요. <웃음> 할수있어어요 <웃음> 성공. 넘는 것까지. 나 원래 두분다 서울 분이세요. 난 용인 살고요. 아... 아... 직장도, 직장 가면서. 아니,다가 네. 회사하고 왔어요. <웃음> 둘다 백수예요. 최고인데요? 오는 <웃음> 백수. 로는 로는 백수.